What's up everybody, Sean is back with another reaction. 자 오늘은 제가 조금은 특별한 리액션을 해볼겁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 위주로 리액션을 했다면은 오늘은 바로 XXL Freshman Cypher 2020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XXL은 미국의 유명 힙합 잡지인데 여기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년 루키들을 뽑아서 사이퍼를 만들고 또 프리스타일을 하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2020년 루키의 영상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리액션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et's action. 오! n l c a p Roadwave, c h 그리고 Lil TJ 역시나 호흡. 와 이렇게 안정감 있을 수가 없습니다 NLE 차파는 진짜 유명하죠 샷탑플로우 어? 방금 약간 좀 가사를 저으신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분이 빡센 랩을 하시는데 되게 안정감있게 하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로드웨이브 이분은 진짜 주목해야돼요 진짜 이분이 대박입니다 이 그루브 오. 이 진짜 오 t a 흘러 e d 우우, 진짜 이분은 이분이 지금 여기서 랩을 하지만 뭐 음도 섞이긴 했지만 어쨌든 랩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보컬이 저는 엄청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1년 전에 이분을 처음 접했는데 와 대박이다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앨범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지금 XXL Freshman Cypher도 나온거 보니까 되게 이분도 좀하이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톤도 그렇고 되게 뭔가 밀고 당기는 게 크라. 이분은 제가 처음 봐요. 강 o 지 t moment, like like oh, oh, yeah, don't 와와 이분이 아마 그 릴티제이는 아닐 거고 아마 치과라는 분일 건데 저는 이분 처음 보는데 굉장히 지금. 가장 인상적인 그 벌스를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처음에 강아지 되게 눈이 웃는 웃음이라 가지고 되게 귀여운데 뭐 중간에 막 엄청 빠르게 했다가 또 안정적으로 갔다가 하는 그 플로우 스위칭이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는 몰라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지금 Go! Whoa! Whoa! Whoa! 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플로우 배치 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wow. 아 근데 살짝 좀 아쉽네요 이분 릴티제이분은 뭔가 뒤에 했던 분들보다 조금 긴장한 느낌 제 목소리는 제일 독특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NLE c h o p a 그리고 Roadwave 그리고 Lil TJ and 치카에 2020 XXL Freshman Cypher를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XXL Freshman Cypher를 매년 되게 다 지켜보고 관심있게 보는데요 사실 한 2-3년 전부터 뭔가 좀그 전의 사이퍼들보다 되게 임팩트가 없다 싶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2-3년 동안에 나왔던 사이퍼들보다 이게 가장 뭔가 타이트하고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네분 중에 세 분은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치카분의 치카라는 이렇게 있는거 맞나요? 아무튼 치카분의 플로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개를 일단 들고 나왔던 그 모습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안정적, 전체적으로 되게 안정적인데 왔다갔다 하는 거, 빠르게 했다가 또 느리게 갔다가 되게 안정감 있게 갔다가 하는 그런 플로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네리 차파 코어가 완전 잘 잡혀있는 그런 랩을 본것 같아요 되게 단단하고 묵직한 물론 목소리는 그렇게 헤비한 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되게 밸런스나 그 코어가 잘 잡혀있는 랩이라고 생각하고 로드웨이브는 제가 말했듯이 이분의 음악 여러분들이 찾아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그 앨범에서 정말 버릴 곡 하나도 없고 정말 너무 좋으니까 가사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릴 TJ는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이 사이퍼에서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 보였다랄까? 그래서 조금 저는 아쉬웠던 그런 사이퍼였습니다. 물론 이네분 말고도 2020년 XXL 프레 a 맨이더 많기 때문에 한두세개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시면 웨이브 좋아하시면 프레쉬맨 사이퍼 이거 꼭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20 XXL 프레쉬맨 사이퍼 리액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가감 없이 의견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alarm me, please.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공개할 새 뮤비가 거의 완성이 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까지 stay tuned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액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 let action!